<웃음> 오, 발란다, 발란다. 와. 자, 이제 지금 동물원에 왔습니다. 동물원. 동물원에 왔는데 초반에 지금 새가 있어요. 새. 저쪽에 보시면 새가 있습니다. 자, 오 여기 뭐 타조도 있어요. 타조. 와. 와. 지금 여기는 새 종류 위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새 종류가 많고. 일단 안쪽으로 한번더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막 앵무새도 보러 가고 있는데요. 앵무새가 막 말을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와, 뭐야, 뭐야. 18이. 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여기 이제 앵무새가 있습니다, 여기. 와. 무슨 앵무새죠, 이거? 왕관 앵무새? 기침? 감기? <웃음> 야, 이 친구 뭐예요? 기침하는데요, 이 친구? 와. 어, 이 친구다, 이 친구. 말하는 친인데 지금 어 말하다가 나나네요. <웃음> 어, 말한다 말한다. 와. h y <웃음> <How are you? 웃음> 와 신기하다. e <웃음> 오케이, okay. <웃음> 친구 뭔가요? 이 친구? 통뚱 뛰어다니는데요. 이 친구? 와... 머리에 뭐... 뿔 같은 게 날렸어요. 와, 신기하다. 저런 세대도 있고요. 오, 오 뭐야? 뭐야? 탈출했다. <웃음> 멈출되고요 뭐야 아이 친구는 올드인데 한쪽 눈이 좀 이상하네요 아 병에 걸렸나봐요 백내장 같은거 아 불쌍합니다 아, 이런거 보면 진짜 불쌍하네요 허허 어, 도망가지도 않네요 오 뭐야 뭐야 안녕 오와 아. 탈출 <웃음> <웃음> <웃음> 와이거 독수리인가요 이건? 오. 와 진짜 예쁘다. 와 여기 염소도 있어요 염소. 오. <웃음> 와오 뭐. 뭐, 뭐. 저기에도 지금 염소가 몇 마리 있는데요. 와 여기 이렇게 키우나 보네요. 나무 우와 엄청 커 보이네요 진짜 나무들이 여기 뿌리도 엄청 커요 진짜 와 크기 클라스 차이 보이시죠? <웃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비둘기도 전시해 놨어요 저희 막 산비둘기 있죠? 산비둘기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볼수 있는 그런 비둘기 그런 비둘기도 이제 전시해 놓고 있어요 와 신기하다 오 저건 뭐야 아래 털이 있는데요? 와 저거는 머리털이 그냥 겁나게 기네요 오. 저것도 일종의 종류 같습니다 와 보통 이런데 이 아이들만이 렇게 기네요 추억의 성장사 이렇게 놀이터가 이제 동로 한쪽에 구비되어 있네요. 와. 장난감 같은 것도 이제 팔고 있고요. 네, 아주 잘, 이런 건잘돼 있네요. 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켠에는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앵무새들이 여러 종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찍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너 새로워요 이런 게 되게 신기하고 앞으로 더 많은 영상 이제 남길 것 같습니다. 와 저기 호랑이도 있어요. 호랑이가 있는데 그냥 움직이질 않네요. <웃음> 자고 있다 자고 있다. 와 <웃음> 그냥 와다가 귀찮은 것 같아요 지금 호랑이도. 진짜 엄청 더워요 스파기도 스파데 엄청 더워가지고 진짜 힘듭니다. 뭐야, 이건? 소? 와 엄청 큰 수네요, 이건. 어떻니까? 더워요! <웃음> 자, 그럼 계속 신기한 생물을 찾아서 한번 가볼게요. 네. <웃음> 아, 간지 가슴 긁기? 와만사각기 차는 이제 원숭입니다. 자, 오, 여기도 호랑이 있네요. 여기도 이제 만사각기 차는 호랑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어요. 와, 이거 궁합? 와, 엄청 크네요. 사자도 있네요. 사자 아사자띠와 근데 수사 사자는 없고 이제 암사자만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이제 자줌 암사자 오와 합공한다. 이쪽은 뭔가요? 오 물소. 여러분, 저기 코끼리 빵디 가보여요 코끼리 빵디, 오. 여러분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코끼리, 클끼스 코끼리, 죠 코끼리, 코 보고 지금 반성하고있는데요 얘가 자 <웃음> 이제 랩타일 하우스로 들어갑니다 타이톤 종류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 하나? 셀 셀핀 셀핀이라네요 셀핀. 와 이거도 이쁘게 생겼다. <목소리>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진짜 해외 나가서 이런 거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진짜 신기해요. <목소리> 와. <우와. 목소리> <목소리> 오. 모니터 볼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제 찾을 적어요 우리 야생에서 발견된 는 어? 코브라 저희가 잡을 코브라인가요 이제 오 이제 내일 저희가 잡을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오 저기 저기 하나 있네요 지금 이게 독이 제일 센 코브라예요 와 위험하지만 이제 내일 저희의 저희의 이제 영상감이 될 코브라들입니다. 와꼭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자연에서 악어요? 진짜... 악어도 있네요 진짜 야.. 악어.. 근데 새끼인 것 같아요 아직 진짜 조그매요 악어가 우와 여러분 지금 여기 수생거북들이 있는데요 저희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해종으로 딱된 붉은기거북도 있습니다 오한 대충 어림잡아도 30, 40마리? 5 0마리는 되겠는데요? 와, 진짜 엄청 많습니다 여기 자 여러분 이제 동물원은 이정도에서 마치려고 해요 동물원의 어, 국내 거보다좀 부실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볼건 많았던 것 같네요 어 일단 이제 저희가 숙소로 돌아간 다음에 좀 쉬고 나서 저녁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채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동물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